너 oh, no. 머리를 찾을 수 있으면 머리를 노려 쟤왜죽고있어 뭐야 시리스도 죽고있네아 기억이 안나는걸? 누가 죽였지? 아또 밋밋한 본편을 해야 되다니 컨버전스 만큼은 정말 긴장감 넘치는 했는데 밋밋한 게임을 하게 되다니 정말 유감스럽고 자 오늘은 335주차 시작을 할게요 자 그... 아... 컨버전스요? 아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본편 돌아왔잖아요. 어? 그런 컨버전스 다시 돌아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랑 멀티하지 마 그러면 다시 자러 갈게 그러면. <웃음> 다시 자러 가. 진짜 컨버전스 할 때는 안 졸렸거든요.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본편 다시 돌아오니까 또 졸립네 이거. 내가 분명히 오늘 차를 마셨을 때는. Oh 어, no. 요즘은 패링도 넉배그라나? 요즘 서버 상태가 아무리 안좋아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? 아니 저거 왜저래 아니 왜이래 이거 서버 상태 왜이래 이거 아 겁나 심각한데 이거 와 느려 완전 느리고 난 때리는 것조차 느리구나 확실히 사람이 혹독한 곳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한글의 그리움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야? 살짝만 건드렸는데도 아 범살이야 진짜. 아수 편했다? 아 머리 어지러지하네 진짜. 아니 왜 계속 뭐 망한다 만 만에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다들. 알아서 들 잘하겠죠. 애초에 관심도 없어요. 출시 전이라서 엘든 링에 어, 완전히 관심이 없어 사실. 나와봐야 관심이 생기는 거지. 아무튼 엘든링2 빨리 개발하십시오. 개발? <웃음> 아 됐고 엘든링2 빨리 개발하십시오. 패링 했잖아요. 아, 아니 패링 했잖아요. 아 제발 아 댕댕아 강아지? 아 진짜 지겹다 진짜. 동늪이랑 댕댕이는 무조건 나오고 상상하니까 겁나 킹받네 진짜. 세키로에 소차도 동늪이 나왔어. 멍멍이도 나오고. 머리를 찾을 수 있으면 머리를 노려. 대박 이 방은 망자력을 버틸 수 있는 망자만 오도록. 참가는 자유지만 버틸 수 있을까? 낙사시키면 배당하는 건가?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또 아닌 게 나도 낙사를 시키거든. 아이들, 세지루. <웃음> 서로 죽여요 지금. 조립 이겨친구. 로바 아, 봄. 아이사카비. <웃음> <웃음> 왜? 뭐? 뭐 불만 있어요? 그래 내가 죽였다. 아니 근데 여기다가 왜 남기는 거어차피 <웃음> 들어갈 텐데 여기다가 왜 남기는 거야? 그것도 암령으로 이제 곧 들어갈 텐데 <웃음> <웃음> 조금은 성장했나? 어림도 없지 아, 아쉽네. 좀 찍자 이거 좀 빨리 가. 좀 찍읍시다. 아 야생인가? 야생인 것 같은데. 오랜만에 야생 한 명인 것 같은데 환영 인사를 보여주자고. 음 역시 내 망장 틀려. 전혀 죽일 생각이 없어. 콜려 먹을 생각만 해. 나한테 와요 나한테. 나한테 와봐요.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. 아, 올라가 올라가. 두렵나? Look at this dude. 어. 어이 사람 아는 것 같아. 이 사람 내 방송 받나 보나 봐. 방풀하네 <웃음> 그냥 갔어. 아왜 그래? 아 그러게. 혼자서 진심이네 진짜. 우리 나중에 시간 되면은 야생 한명돌려놓는플랜을 한번 짜봐야겠어. 되게 아쉽다 아무리 생각해도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감히... 이럴 줄 알았어. 어이 어이... 이제 안 통한다고. 유턴. 예상 못 했겠지? 아! 제킷 아, 제길 벌받았어. 이런 제길이랄 그냥 갈걸. 이걸 이렇게 당하네. 알았어요. 아, 제대로 갈게. 알았어. 알았어. 어, 너 no. <목소리> <목소리> 자기께 넘어갔구나. 기다려줘야겠다. 얍 <웃음> 어? 이거 끝나는 BGM인데? <웃음> 뭐지? 끝나는 BGM 이거는 이, 끝나는 임팩트인데? 뭐..뭐야 이거? 왜이래? 아 정말 각 게임입니다 여러분 <웃음> 정말 각 게임입니다.